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저녁에 재개발 특강 수업을 받고 오는 게 있어서 어, 이렇게 유튜브로 뵙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요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하고 그냥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제목을 오늘은 알면 쉽고 모르면 헷갈리는 묵시적 갱신 이걸로 제목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아, 한번 살펴볼까요 어 먼저 묵시적 갱신이 이렇게 된 후에 임차인이 한 달간 달랑 살고 이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2개월 월세는 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먼저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 어 이렇게 석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지만이 그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 석달 전에 통지를 못하고 정말 한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이사를 나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적어도 3개월을 채우는 그 기간까지 그때까지의 달세는 임차인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면 그 반대로 또, 임대인 쪽에서 중간에 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든지 그 집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수 있겠죠. 어 근데 그게 이래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어, 그 일반적인 그런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요, 한번 정리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 임차인은 2년 동안, 그 임차기간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임대차 보호법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임차인은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다는 라그 통지를 할수 있고 그럼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어,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나기 전에 아까 미리 나가고, 한 달만 살고 나간다 하면, 아까 2개월치 달세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요런 뜻이고요. 근데 임대인은, 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어, 그 이후에 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묵시적 갱신되고 나면 세를 사시는 분은 석달 전에 통제하면 되고 석달 못 채우고 이렇게 나가야 될 때는 남아있는 그 달세를 적어도 석달을 채울 수 있는 범위까지는 책임지고 내셔야 되고 어, 임대인은 중간에 나가주세요 해도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라고 얼마든지 법적으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오늘은 아주 이렇게 짧고 간단한 걸 짚어봤습니다. 아시죠? 임대인은 중간에 나가라 해도 효력이 없다는 거에 임차인은 석달 전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아있는 날을 이사 나가도 달세 주셔야 됩니다. 알아두면 생돈안 물겠죠?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갑니다.